안녕하십니까 10월 1 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4%에 재차 도달하자 지수는 하락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고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네요. 이로 인해 미국 주요 종목들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마존은 1.28% 하락하였고 테슬라도 2.9% 하락하며 증시의 전체적인 투심이 악화되었네요. 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90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했네요. 이제 증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와 소비자물가지수, 기대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는 물론 금융안정성까지도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네요. 영란은행의 긴급채권 매입조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한 사태가 올 것을 염려해 영국연금생애저축협회 에서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긴축정책은 과연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 실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 0 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63%, 매도 37%로 매수가 무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 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600 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400 포인트에서 저항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600 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500 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주요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마이너스 0.1%였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0.3% 상승한 0.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일 오전 3시에 f m 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통화 정체에 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